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동영상 네, 다리 다리가 무거우신 분이나 아랫배에 이렇게 팽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아그 동영상 그 요전 동영상이죠 그죠 네, 그 아랫부분에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댓글 아주 상세하게 잘 올려주셔서 어,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수월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을 올리실 때, 너무 광범위한 질문보다는,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조금, 그, 제가 대사전문 치료법 1강에서 제시해드린 동영상을 다,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까지 다 듣고 난 이후에 질문을 주시는 것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또 이해하기가 편해요. 질문 잘 주셨어요. 일단은,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 증상, 아, 있다고 했는데,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그니까 68번부터 76번까지, 아, 올려진 동영상을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잘 들었어. 자, 다리 동작을 누워서, 그죠? 아, 왼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오른쪽 다리 세우고, 왼쪽 다리를 먼저 한드니까 자, 배꼽 주변에 뭉쳐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서서 슬둑툭둑 하면서, 이동하면서, 이 배꼽 주변에 뭉쳐있던 것이 풀리면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변비, 변비 증상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게 됐요 어, 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며칠 동안 변을 잘 봤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 왼쪽 다리가 좀 심하게 무거워져 있다. 또 바깥쪽이 무거워져서, 어, 제가 올려놓은 이앞 그러니까 동영상,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조작하라 라는 동영상, 어, 내용을 보고 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았다 아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 요까지가 질문의 요지 였습니다 음, 질문의 요지 였고 그, 그 하여튼 뭐, 뭐 대처법은 있어요 대처법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 을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일단은 그, 그분이 그 배꼽 주변에 딱딱하게 뭉쳤다 라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팽창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갇혀 있었다거나 창자가 팽창이 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변이 이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못하고, 변이 이동을 못하니까 창자 움직임도 굉장히 둔해지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변이, 음식물이 이동을 못하니까 변비 증상에 시달렸는데, 이제 이 왼쪽 다리, 그러니까 이, 이 왼쪽 다리를 움직여주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던 가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스만 이동하는 거아니라 그랬죠. 피도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다리와 이 왼쪽 창자 부분으로 피도 이동하고, 네, 가스가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풀리면서, 이제 풀리니까 창자 전체의 압력이 이제 균등하게 작용하면서, 창자가 이 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변비증상이 어느 정도 풀렸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스만 이동한 게 아니고 피도 이쪽으로 왼쪽 부분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왼쪽 창자 부분과 왼쪽 다리 쪽에 피가 과도하게 몰리는 거예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다리를 흔들다 보니까 변비 증상이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아 뭔가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제 이런 느낌이 왔으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좀 평상시보다는 강하게, 자주, 자주 해주다 보니까, 뭐, 조, 이제 좋은 반응이라면 누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이쪽,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바깥쪽 다리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서, 또 이제 피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몰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너무 과도하게 몰리거나 또 가스가 너무 과도하게 몰려버리면 똑같은 그 불균형 그러니까 창자 내부의 압력의 불균형 현상이 또또 또 발생이 돼요. 참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리고 저는 그 이해하기 힘든 과정에서도 여러분들보다는 좀더 이해를 더 잘한다고 이렇게 보셨대요. 그니까 이쪽에 또 이쪽에 압력이 높고 이쪽에 압력이 낮다 보니까 또 창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온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또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 몰려있던 피, 왼쪽 창자에 몰려있던 피가 다른 쪽으로 안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 올리면서 그냥 올려놓고도 그러니까 아 이거 또 다음 단계가 있는데 야, 이것까지 설명하면 뭐, 1 시간, 2 시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늘핏 들었어요. 어, 그 아마 제가, 어, 이분이 질문을 안 하셨어도 제가 이렇게 사실 그 동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왼쪽 다리 쪽에 이렇게 피가 과도하게 몰려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허리 동작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뭐, 자, 왼쪽 다리가 무겁다 아, 이러면 왼쪽 다리를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라 자,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 이러면 오른쪽 발바닥을 땅바닥에 살짝 눌러준 상태로 흔들어라 그죠 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양쪽 다리가 다 무겁다 그러면 양쪽 다리 발바닥을 다 땅에 눌러주고 흔들어라 뭐 서서하면 다뭐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그죠? 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흔들때도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왼쪽으로 가스와 피가 몰려있다, 혹은 과도하게 오른쪽 창자 쪽으로, 오른쪽 다리 쪽으로 과도하게 몰려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게 풀어주면 풀리는데, 이제 과도하게 갔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배와 다리에 있던 피를 이, 가슴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는 수밖에 없어요. 가슴 위쪽. 근데 여러분이 다리 동작과 자발라 운동, 자발라 운동은 이제 팔과 머리를 한다는 운동인데 이게 항상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막 다리 통증이 나타났다, 다리만 신경 쓰면 된다,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 들 이제 아직 그 제대로 제가 아 어, 제가 드린 말을 어,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다리 동작은 결국은 가스를, 오른쪽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동작이에요. 그죠? 그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가스가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리 동작을 통해서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팔과 머리를 흔들어 줘야만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주고. 그러니까 다리 동작과 팔 동작, 머리 동작은 항상 동시에, 동일하게 일어나야 거니다 다리 동작을 먼저 해준 다음 팔 동작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 동작을 해줬는데,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넘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넘어왔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으면, 보세요. 가스가 계속, 이쪽에 가스가 가득 가스 차서 이 빠져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가스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 상황.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가스가, 왼쪽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너무 오는 상황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져요. 아, 뭔가 풀리니까. 뭔가 풀리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느껴요. 그 변비, 변비가 풀리기도 하고, 상자가 움직이니까. 그죠? 창자가 움직이니까 변비가, 가스가 이동하면서 창자가 움직이는 거라. 가스가 이동하면서. 근데 계속 이쪽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이쪽에 압력이 너무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중요한 로 위로는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가스를 끌어올리려면 팔과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 데그 심지어 이제 모래주머니 도움을 받는다든가, 혹은 물병을 이용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네.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음. 여러분들 하여튼 이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가스가 왼쪽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경우 오른쪽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경우 아랫배에 몰려있는 경우 윗배에 몰려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리 다리 조작만 생각하시면 항상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이 돼요. 이런 사례는 제뭐제 아기 뭐 엄마나 집사람이나 이런 그한 번씩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글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그럴 때마다 야 이런 부분을 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진짜 뭐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 병이 있어요, 그죠?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게 왼쪽입니다. 왼쪽. 이게 왼쪽입니다. 아, 자, 왼쪽입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보라는 게 지금 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팔 동작과, 네? 팔 동작과, 병, 병들기 동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혹 이렇게도 하고, 혹은, 이렇게도 하고, 혹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죠? 이렇게도 하고 어,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음. 자, 그분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일단, 일단 이 그분 같은 이 왼쪽 다리 왼쪽 다리 바깥쪽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통증이 나타난다. 무겁다 라는 거는 그쪽 부분에 피가 많이 갔어. 피가 정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쪽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도 피가 어느 부분에 탁 몰리기 시작하면 두통이 나타나요. 목 뒤에도 피가 몰리기 시작하면 목 뒷덜미가 아파요. 성목은 또 피가 몰리기 시작하면 아프고. 이어 하여튼 이두박근 팔뚝 이런 데도 피가 몰리기 시작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이 동반된 통증은 피가 몰려있는 현상이다. 그 피가 몰려있는 걸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결국은 그 통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바깥 다리, 왼쪽 다리 바깥쪽에 피가 몰려있다라는 거는 지 몰려있는 거는 문제가 뭔가 하면, 내려가는 건잘 내려가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라 그쪽 부분에서. 왜? 창자의 피가 너무 많이 몰려있고, 가스도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걸 왼쪽 창자의 가스가 몰려 있는 걸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팔을 움직여줘야 돼요. 팔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딱 절반으로 이렇게 딱 가르면, 오른쪽 발, 오른쪽 다리, 오른쪽 창자, 오른쪽 폐, 오른쪽 목, 오른쪽 머리까지가 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왼쪽 허리, 왼쪽 폐, 왼쪽 팔, 왼쪽 목, 왼쪽 머리 다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이 어떤 분은 오른쪽에 얼굴 쪽에 오른쪽에 비대칭, 왼쪽에 비대칭, 다리도 오른쪽 비대칭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요 음. 그죠? 네. 자, 자, 그 지난 동영상에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왼쪽 팔에, 왼쪽 팔에 물병, 물병을 잡으세요, 물병을. 그 다음에 왼쪽 팔을, 자, 누워서 하는 게 좋아요, 누워서. 응? 누워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빨라요. 바람을 불면서, 자, 이걸 한 30번 정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응? 자 왼쪽 다리기 때문에 왼쪽 팔을 조금 더 많이 해줘요. 일단은 자한3 0 번을 하고 나면 이번에는 양손에 다 잡으세요, 양손에. 그러니까 어느든지 한쪽만 너무 치우치게 운동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그 이제 양쪽 팔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면서. 자, 오른쪽 다리는 일단 좀 세우고 지 하고 있습니다. 뭐,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더강하게더 강해요. 강하게. 자, 이것도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해준 다음에, 자, 이번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제기차듯이. 바람을 불면서, 막 흔들어 보세요. 자, 흔들고 난 다음에, 왼쪽 다리, 이번에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양쪽 다리를. 바람을 불면서, 똑같이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물병을 잡고, 이렇게 조금 계세요. 물병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손등은 방, 땅바닥에, 그러니까, 뭐, 매트 위에나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물병만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창자에 있던 피가, 창자와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피가 올라오면 창자가 가벼워져요. 다리도 가벼워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자. 자, 다시 또 물병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자,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자, 도움이 되고, 음. 자, 뭐, 어, 어, 요, 아까 이제 2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보세요. 오른쪽으로 기울였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몇번 들어주면 이 바깥쪽에 있는 키가 이런 허리를 타고 올라와요. 바깥쪽에 있던 피가 허리를 타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이 압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곧바로 나타난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야 이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일반 저어 바깥에 있는 통증 클리닉이나 통증 클리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어디가 막 뭉쳐서 아프고 이럴 때 풀어지는 원리가 다 이런 거예요. 뭉쳐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자, 질문 주셨던 분은 자바라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실은 이제 낮 동안 또 모래 주머니를 착용해야 되는데 모래 주머니 낮 동안 모래 주머니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 그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동영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세미나에 한번 와보시라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드리고 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주머니가 정확하게 안 차면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해요 이 효과도 효과가 너무 강한데 잘못 적용하면 엄청난 충격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 혈의 피의 흐름의 변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차고 있는 게 혈류의 변화를,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피의 움직임을, 변화를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곧바로 충격이 나타나버려요. 몸살 현상이나 감기나 이런 게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어, 저하고 상담을 하고 만나보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보라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에 질문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고 아 제가 이 동영상 찍기 전에 조금 어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 고민했는데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하 머리다 제가 올리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 제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뭐 600원 하는지, 요즘 700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가는 천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싸게 파는 데 가보니까 한 600원, 700원 하던데. 한천원 정도, 제가 돈이 필요해요. 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뭐, 대가다, 치료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가 하면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돼요.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세미나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있는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제 생계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여러분한테 동영상도 못 올려드리고 세미나도 못 진행하고 전화상저뭐 대가도 없이 전화상담 도와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큰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뭐여러분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동영상 올리는 이유는 뭐라 생각이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또 이런 거.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남이 아프 아픈 걸 알면서 또 내가 방법을 알면서 내가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프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 보고 아이고 좋아졌다. 됐어. 떠나. 괜찮아. 근데 문제는 진짜 아프신 분들, 진짜 아프신. 분들이에요. 세미나에 나오신 분들은 뭐 적극성도 뛰고 나오시겠지만 진짜 아프신 분들이에요. 도와드려야 돼요. 러분한테큰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제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나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큰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큰거 바라지 않고 천한천한 원, 장도 원 괜찮아요. 뭐한 번씩 가끔씩 한 호흥금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하고 뭐 3만원 또보내주고 어떤 분 5천원 또 보내주시고 뭐 네? 어떤 분 10만원 또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뭐 미국에서 미국에서 호흥금 도는 온 적도 있어요 400달러 한 40만원 가까이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거큰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도움이 없었으면 세미나 자체도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 은행 가는 거 귀찮을지 모르지만, 저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천원짜리 한 장이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이면, 이게 타괴력을 일으켜요. 힘을 내요.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 부자들은 이, 이런 동영상 보지도 않아요. 자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큰 병원 쫓아다니면서 국제적인 전문의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돈쓰가면서 답도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하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예요 자신이에요 저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만 힘을 합쳐야만 서로 도울 수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처럼 뜯어먹으려고 이런거 아닙니다 그죠? 기억, 기억해 주시고 천원짜리 한장 보내주고 그 천원짜리도 한테 큰돈 아니야. 근데 한분한 그한 분이 보내주시는 그런 걸라고 내가 힘을 얻어요. 힘을 용기를 얻고 이사람들 진짜 감사하는구나. 네분들 응? 뭐 동네 꼬마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한테 밥한 그릇 사줄 수 있잖아요. 밥한 그릇 사다가는 얘기도 안할 테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도움난다다는게 시간적인 문제 돈적인 문제 이런 게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움이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짜증 나겠죠 그죠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고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천안정도의가 같이 있잖아 그죠 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생각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 한 도와주십시오. 뭐, 거지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거지가 되어라도 여러분들 돕고 싶어요. 거지가 되어라도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고, 그런 겁니다. 어, 뭐, 꽃거지. 뭐, 개그, 계급, 개그프레나 꽃거지한테도 500원, 500원 주세요. 500원 달라는데. 자, 꽃거지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아튼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